결혼 7년차 아이 하나 둔 주부입니다. 남편이 1년 전 한창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2021년에 주변 사람들에게 뭔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제가 뜯어말려도 무시한 채 주식으로 먹고 살겠다며 하는 일 정리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10년 동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쌩뚱맞게 퇴사를 하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전업투자자라는 것을 해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그냥 하던 일 계속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얼빠진 표정뿐이었습니다. 본인이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한다고는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단타라는 것을 하더군요. 아무리 뜯어말리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고집이야 센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7천만 원중 5천만 원 정도를 날렸어요. 그동안 피말리는 전쟁은 저 혼자 하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 소리 낼 힘도 없었죠. 자꾸 이상한 망상에 씌어 희망으로만 돌리고 한방만 한방만이라는 소리를 아침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늘 이렇게 생활비가 밀리다 보니 저는 피가 마르는데 남편은 돈이 없으니 적금 깨고 기다리라는 말에 그 돈으로 생활비 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은 돈도 거의 바닥이고 뭘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상태에요. 그 와중에 남편은 돌련집을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아직 대출금 1억이 남아있는 이 집을 팔아 산 집에 전세로 들어가자며 남는 돈으로 장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 팔아서 무슨 장사를 할 생각을 하냐면서 하지 말라고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 다 임대 붙어져 있는 거못 봤냐고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본인 좀 믿어달랍니다. 당신 주식 시작할 때도 나좀 믿으라며 잘할 수 있다고 왜 나쁜 소리만 늘어놓느냐며 버럭하며 하지 않았나. 근데 봐라 지금 5천만 원 날렸잖아. 그리고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은 있나 아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도 없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장사한다고 횟집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정작 당신은 회도 못 먹지 않느냐 그냥 낚시 다니면서 회뜨는 기술 배운 거 가지고 횟집을 차릴 생각을 하느냐고 엄청 따지니 1년 전 막무가내로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투자할 때랑 똑같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유튜브로 창업 공부하고 횟집만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도 잘되는 곳은 잘된다고 하길래 제가 당신 머리는 장식이냐는 말에 크게 싸웠는데요. 남편은 본인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저보고 돈벌러안 나가서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막벌이로 지내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업자가 되며 거기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이 불규칙적이게 되니 직장을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었 그러면서 애초에 내말 듣고 직장 계속 다니면서 중장기 투자했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는 말에 본인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그래도 장사는 해야겠다고만 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전에하던 업종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안되냐 물어보니 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어디가면 사원 피케바의 대리급이라며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일하러 나가면 애기 등 하원이며 퇴원은 남편이 할수 없고 시댁이나 친정은 육지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고집만 피우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결정을 믿어줘야 할지 결사반대해야 할지 정말 너무 막막해서 조언 받고자 글 써봅니다.